토치미치, 안타와 아타시 못다 아타시가 유령かもしれないから. 그녀의 이름은 요시나가 유리코 조선총 독부 정무총감의 직속 비서로서 화려한 옷차림과 빼어난 미모를 자랑하는 본작 최고의 비주얼 깡패입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재색경비의 표본 감독님의 취향을 양껏 반영한 아름다운 발품새가 돋보이는데요 하지만 간헐적 폭발장애가 의심되는 지랄맞은 성격 여, 여보세요? 여. 야이 새끼. 사가지를한 사발씩 말아쳐먹은 무개념 행동으로 불불 영화 초반부 최악의 진상이자 빌런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소담이는 결코 그러레가 아니었죠 아니나 다를까요? 중반 이후 백호라는 청년이 죽임을 당하게 되자 갑자기 일본군을 상대로 무쌍을 시전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드러내게 되는데요 진짜 이름엔 안강옥 함경도 출신의 조선인으로서 유령과 함께 총독분해로 잠입한 또한 명의 스파이 즉 흑색단 소속의 두 번째 유령이었습니다 원래는 만주를 기점으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로서 불굴의 투지와 정신력을 장차 나라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근본 독립투사인데요 나는 흑색단 소속 안강옥 내가 유령이다 그리고 백발백중의 뛰어난 사격술과 극강의 전투력을 장착 영화 후반부 독보적인 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박소담의 박소담에 의한 박소담을 위한 영화 사실상 주인공 박차경을 아득히 뛰어넘는 이 영화의 찐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만약 박소담의 팬이라면 닥치고 거두절미 강력 추천합니다. 나라도 찾으면 담배나 끊을까? 더 맛있어질 텐데 왜... 대한독립 만세 해봅시다 대한독립 만세 안호균은 1911년 경성에서 태어난 여성 독립투사입니다 원래는 친일파 강인국의 쌍둥이 딸중한 명이었지만 독립운동가였던 어머니에 의해 태어나자마자 만주로 보내졌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머니는 남편이 보낸 집사에게 유명을 달리하고 눈을 좀 감아주십시오 내가 왜 자네 앞에서 눈을 감나 쌍둥이 자매 미추코는 아버지 슬아에서 부유하게 성장 질문 어릴 때 쌍둥이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죽었지? 근데 안 죽었어 그때 왜냐? 내가 오늘 봤거든 반면 오균은 만주를 거점으로 하는 이청천 한국독립군의 제3지대 저격수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관을 사살한 죄로 사형수가 되어 감옥에 갇혀있던 중 약산 김원봉에 의해 첫 번째로 차출 신흥 무관학교 출신의 속사포추상호 폭발물 전문가 황덕삼과 함께 간도참변의 지휘관이었던 카와구치 마모루 안오균의 친부이기도 한 강인국 암살 작전에 투입되는데요. 주력으로 사용하는 무기는 조준경을 장 착한 러시아제 모신 나강 저격수 출신답게 뛰어난 사격실력을 자랑하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야간전투에서 상대방이 쏜 조명탄을 이용 한 수초만에 기관총 사수만 골라서 사살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밖에도 강력한 화력의 톰슨 기관단 총과 후신용 서브웨폰인 마우저 권총 등 개인화기에 특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시력을 보완하기 위해 저격시에 는 동그란 안경을 착용 글자 그대로 미친 폼을 보여줍니다 또한 후반부 결혼식장 전투신에서는 그야말로 역대급 장면을 연출 천장지구 이후 최고의 웨딩드레스 자태를 감상할 수 있는데요 실존했던 독립운동가인 남지연을 모티브로 안중근과 김상호 그리고 윤봉길에서 한글자씩을 줍줍 그렇게 안호균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고 하죠 엽기적인 그녀의 그녀와 더불어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전지현 최고의 인생계중 하나입니다 진정한 걸크를 원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도전 다들 여자가 대장이라 이상한가? 네 그럼 하나만 묻지 안동진은 우회사 형수가 됐어. 성관이 샀습니다. 그럼 뭐 대장 허셔야지. <놀람> 누나라고 불러도 되죠? 그냥 금자 씨. 그녀의 이름은 이 금자 동부이촌동 어린이 유괴살례사건의 범인으로서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가 버린 끔찍한 범행보다는 올리비아 허쉬를 닮은 미친 미모에 더욱 주목했는데요 그렇게 금자의 인기는 한동안 식을 줄을 몰랐고 그에는 금자가 착용했던 물방울 원피스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후 금자는 1991년부터 2004년까지 경주 여자교도소에서 1 3년 간 복역. 이때부터 다양한 인맥들을 쌓게 되는데요. 모두가 기피하는 치매 노인을 돌보고. 이곳을 너에게 준다. 신부전 환자에게 신장을 기증. 진실 짜고 치라리야 최소하게. 일명 마녀라고 불리우는 폭군을 살해하는 등. 온갖 선행을 베풀면서 차례차례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이때 얻게 된 새로운 별명이 다름 아닌 마녀 그리고 친절한 금자씨였죠. 그렇게 13년의 복역 생활을 마친 뒤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된 금자씨. 하지만 이때부터 그녀는 더 이상 친절한 금자씨가 아니었는데요. 다시는 죄 짓지 말란 뜻으로 먹는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사실 금자는 유괴범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의 진범은 백한상이라는 영어 교사였고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살해해온 최악의 연쇄 살인마였던 것인데요 당시 백한상이 금자의 딸을 인질로 삼아 그녀를 협박 자기 대신 죄를 뒤집어쓰게 하고 감옥으로 보낸 것이었죠 정말 누가 봐도 눈 돌아가게 만드는 백한상의 만행 결국 금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복수 복수를 준비해 온 것인데요. 안녕히 가세요. 자그마치 13년을 준비해 온 처절하고 치밀한 복수극. 여기에 백한 상에게 살해당한 또 다른 피해자들의 유족까지 가세하여 등자의 복수극은 한층 더 잔혹하고 세인 아버지니 그거갖고 되겠어요. 강렬하게 완성됩니다. <웃음> 자 과연 우리 금자씨는 무사히 복수를 마치고 마음속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시선을 사로잡는 미친 미모와 냉기와 온기를 동시에 품고 있는 치명적인 매력 한편으로는 속죄를 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피해 복수를 꿈꾸던 그녀의 모습은 명실공이 한국 영화 역사상 최고의 여성 캐릭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복수는 나의 것과 올드보이의 뒤를 잇는 박찬욱의 복수산부작 그 세번째 이금자가 선 보이는 그 치명적인 매력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왜 이렇게 눈난 싶을 것캐치라고다진 가네코 후미코는 가나가와 현 출신의 무정부주의자 일명 아나키스트입니다. 1919년 3.1운동을 목격한 뒤 부당한 일본 정부에 맞서기로 결심 이후 박열이 기고한 개새끼라는 시를 본뒤 심장이 아야하여 곧바로 박열에게 달려가 동거를 제안하게 되는데요. 배우자 있어요? 우리 동거합시다. 거침없는 말빨과 불같은 성미를 장착 바른 말 고운 말로 불량 배들을 참교육 시키고 나+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박열과 함께 불령사를 이끌며 항일 무장투쟁에 앞장서게 됩니다. 자존심이 굉장히 세고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로서 여성으로서 대우받기보다는 자신을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 동지로서 평등하게 대해주는 걸 선호하는 편인데요. 박열과의 동거 서약 항목에도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나 있으며 박열이 폭탄 테러에 대한 계획을 자신에게 숨기자 극대 노를 시전 곧바로 응징하는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이 손에 들어오면 다 말하려고 했지. 동거 잊었 나를 지로 여기지 못다면 랑못 이후 일본군의 계략으로 인해 박열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곧바로 그를 따라 공범임을 자처. 투미코 또한 감옥에 갇히고 마는데요. 간수가 만약 개소리를 싸지른다 그러면 보란 듯이 몇 배로 돌려주고. 養殖されてこそ天皇陛下の前に膝まずくつもりかあんたから入ってきな熱烈な天皇の信奉者に侵されたら外の人間たちがなんて言うかな全世界が日本の野蛮性と並びお前の名前を記憶するようにしてあげる 재판 당일에는 무려 조선의 전통 한복인 치마저고리를 입고 등장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는 극강의 패기를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재판부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았을 때에도 그녀는 만세를 부르며 일본 정부를 조롱했는데요. 일본인의 몸으로 자국의 만행과 맞서 싸웠던 가네코 후미코 결국 그녀는 자신이 나고 자란 국가에서 역적으로 낙인 찍힌 채 감옥 안에서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최이선은 일본인 후미코 역을 완벽하게 소화 각종 시상식에서 신인 여우상과 여우주연상을 혼자서 휩쓸었는데요 그야말로 최고의 연출과 최고의 각본 그리고 최고의 배우가 만들어낸 매우 놀라우면서도 당연한 결과물이었죠 나라 일은 남자와 나라를 버린 여자의 가열찬 연애담 지금까지 박열의 가메코 후미코였습니다 평범하면안 되지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는 평점도 안 나와 조회수도안 나와 마감도 못 맞춰